왔다 와스 카빙 오시고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히려 부채꽃을 만드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t h a n you.